네, 하이 여러분들, 괭실입니다 설명란에 링크도스님 플레이하고 싶으면 플레이하시고요 오늘은 로블록스야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괴물을 잡으려 지켜야 되는데요 들어가자! 네, 여기가 바로 슈퍼히어로 임무하는 데입니다 어, 뭐야 넘을 수가 없어 와, 최첨단? 네요 매미 요 매미 곤충놈을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싱글 가보시죠 고고 미션 원와 노래 뭐야 그건 진짜 지는데네 당연히 스피드가 멋지긴 한가 오오 어 뭐야 뭔 은행을 털고 있어, rob the bank. 네 여기 robbing the bank. Stop them. 네 제가 또 눈치 없이 이렇게 소리쳐 버렸네요. 아 이렇게 하니까 공격할 수 있네. 호 야야. 호여, 와와 뭐야? What the 뭐야? What the 뭐야? 내 쉬프트 누르고 달리니까 움직일 수, 스케이트 탈수 있어. 오. 매미라고 한거밖에 없어요 이 매미들아 아 징그러워 뭐야 이거 <웃음> 다 잡은 거야? 저기 한명 남았네 어이 매미 막 잡아 때려 때려 때려 오 문이 열렸습니다 가보시죠 스야 호호! 호사사! 호들 뭐야? 호호사사사사사 호사사! 사 호사사사! 사사사사사 뭐야 왜 데미지가 안 들어와? 왜다 잡았네? 음, 갑시다 어디 있는 거야? 어! 어 Q를 누르면 필살기를 쓸수 있대요. 음? 오 진짜 필살인데?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몸도. Q 키를 누르면 와노란색으로 변했다. 어오오 어, 아 여기 쿨타임이 있네요 쿨타임이 줄어들기 전엔 필살기는 못쓰나봐요 역시 필살기는 강력한 기술이네요 스케이트 쉬프트하고 움직이면 스케이트 가오 뭐야 버스 저런 것쯤이야 마이 스케이트 기술로 갈수 있는데 아 이게 스토리텔링 중에는 진행이 안되네요 스케이트 아 뭐야 아니 멋지게 장면 하면 보여주려고 했는데 쯧흐 그, 뭐야 바꾸라고? 캐릭터를 얘로 바꾸면 아이! 우와! 바바바방! 역시 힘은 짱이네요 폭박! 와득! 휙! 우와! 커졌어! 흥행 흥행 와! 별이 떠다니네요 기절했어. 네, 멋지지만 오래 가진 않는 필살기였습니다. 네, 아까 되는 보니까 빠르고 민첩성이 있고 얘는 힘이 강력한 것 같아요. 후. 음, 얘로 하는 게더 편한데? 좀 느리긴 하지만 더 편하네요. 그럼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트 매미들. 니들일로와 그냥 쥐어 한다. 그냥 귀엽해도 되지? 호! 호! 아, 뭐야. 다시 잘라졌어. 필살기니, 이게, 너무, 조금밖에 안 되네요. 바봐봐봐 점프. 돌려차기로 해주고요. 펀치. 펀치도 한번 해주고. 아, 돌려차기 애들 다 죽고 나서 하네 후. 뭐야 나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던거야? 지금 건? 아우 겨우 파쿠르를다 올라왔는데요 음 이건 뭐지? 아까처럼 팁을 바꿔야 되나? 이 기둥 저 기둥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 분명히 뭐가 있을거란 말이야 우와. 와 그냥 막 주옆에니까 얘가 떨어지네. 올라갑시다. 파쿠르를 많이 유튜브에 파쿠르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 뭐야 여기도 너매미놈들이 있었네? 이럴땐 또 필살기 써줘요 아 시간이 남았 시간이 있네요 쿨타임 아직 남아있어 근데 세상에서 없는게 제일 좋은 쿨타임이네요 이 세상에서는 아 님이 미 죽었어요?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고소공 부증 생기는데 보이시지 비명 지르는 거이 게임마다 없던 공포증이 생긴다 고소공 부증이 생긴다 아 올라왔는데 또 팀을 바꾸라네요 이 근데 여기 모바일로는 이렇게 막 부술 수가 없는 대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놈막주어팬다 빠샤 빠샤 죽어 음 곤충을 싫어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니들은 악당이니까 죽어 헛. 해롱해롱 넌는 해롱해롱하지? 음와 여기 메미 <웃음> 아예 메미 뭐 컨테이너가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어..가 아니라 크레인이구나 근말잘못했네요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이 뭔가 소상해 보이는데 음.. 크레인으로 아! 이렇게 해서 크레인으로 뛸수 있겠다 역시 파쿠로가 필요한 맵이네요 아 이건 쉬프트 누르고 달려도 아무리 안 일어나고 음.. 근 여기가 매미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밀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로 가, 가리키고 있는 곳. 아휴 어, 됐다. 이제, 매미 너를 잡으러 간다! 기다려! 기다려, 매미. 됐고. 뭐야? 너 비겁하게 부하들을 방패 삼아서. 와, 이거 진짜 고기 방패네. 이 부하들은. 후후. 뱁뱁. 에, 붐. 뜨지 못 뱀. 붐. 현재 나의 신들이 후. 마지막 한 마리까지 모조리. 아니. 그럼 이제 필살기를 써서 때려줘야겠군 아! 너희는 자꾸 내 머리 위에 있을래? 나쁜 녀석 으악! 아프잖아 아너 곤충을 사랑한다면서왜 매미를 때리는 거야 넌 매미가 아니잖아 호..호..호사자 음! 으아! 또 있는 메미를 깊어야 돼! 또! 메미를 깊었다니! 으 오, 잡았습니다! 오! 후! 아! 으악. 으악. 으악. 못생긴 메미 녀석을 잡다니! 방금 말한 것 같은데? 모르겠죠? 와 매미 눈구덩이 없는데? 극혐이네요 그 약간 오 배치 받았어 다음 라운드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의 슈퍼히어로는 다음상에서 계속되죠 빠잉